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이 여자친구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이 제법 오랫동안 연애를 하기도 했고요.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고요 서두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약간 피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또 있죠 결혼을 앞둔 남자의 심리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남자가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뭔가 미루는 듯한 그런 남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들은 요 여성들에 비해서 늘 먹던 음식, 늘 가던 곳을 즐겨가는 성향이 있어요. 즉,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놔둔 남자들은 요 결혼에 대한 막연한 설레임이나 즐거움 보다는 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애를 해오면서 익숙해진 패턴이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더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남편의 도리에 대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약간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갖게 돼요 그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살거나 혼자 살면서 자기 몸을 케어만 하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영웅 심리가 또 발동하기 시작하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요구를 할때 남자들이 사실 무심한 듯 이야기를 하거나 미루는 듯 이야기를 해도요 나름은 고민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은 해요 주변 선배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조언을 얻는 과정 속에서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든가 결혼을 하면 자유가 없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배들이 많거든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압박감을 무시 중에 또 갖게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요 사실 여성분들도 같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남자와 동일한 압박을 분명히 가질 거고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좀 다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있는 생각으로 가시는 반면에 남자들은요 결국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내 남자와 함께라면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남자는 요 이제는 내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외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영웅심리를 발동시킨다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이 약간은 회피하는 것처럼 조금은 미루는 것처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결혼을 앞둔 남자 연령대는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든 회사를 다니고 있든 혹은 학업을 하고 있든 보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에는 좀 이른 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분명 여유로운 상태는 아닐 거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또 분명 거처는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남자가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통장의 잔고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요. 내가 앞으로 한 2, 3년을 준비하면 뭔가 그래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보통은 2, 3년 후에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약간은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은 숨 돌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근데 2, 3년 지나고 나면요 2, 3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라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여자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하겠다는 역시 히어로적인 그런 발상이 적용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부분이 남녀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요 결혼이나 사랑을 물건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여성분들은 요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그 물건을 사겠다고 라 결정을 하면 요 빠르게 결제를 진행하죠 물론 뭐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대개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혹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그 물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더라도 이런 단점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 상쇄를 시키거든요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남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할 때 바로 마음에 딱 들어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어떤 게딱 정해지면요 그때부터 진짜 비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물건을 나는 사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지는 않을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요 남자가 자기 스스로 불안함을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살 거는 맞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커버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거죠. 이런 남자들의 행태가 요 결혼 전에도 많이 관찰되거든요. 난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리고 난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야. 마음 속에 이렇게 이미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더 검증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진짜 아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연애할 때 정말 좋았던 건 맞는데 결혼은 연애하고 분명 또 다른 문제잖아. 내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다가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결국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혹은 조금은 또 실망스럽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여자에게도 한번 눈을 돌려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목전에 둔 남자들이 가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심란하다 하는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한번 선택하면 번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불안심리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을 앞둔 남자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결혼을 앞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조금 마음이 심란하다는 라신경을 고백했을 경우에요. 대부분은 요 원래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여자에게 돌아와요. 그 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혼할 여자에게 다시 돌아간 남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과 내 상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더해져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는 요 정말 한눈팔지 않고 또쭉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타이밍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는 경우라면 그런 놈은 결혼 전에 손절을 하게 된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뭔가 뜨끔이 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나를 좀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남자들은 결혼 전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던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원만하게 결혼까지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은 요 누가 생각해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나름 다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소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